만남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호의 서경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경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청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네, 운전자들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제1058회 로또총 판매액 1120억 원, 1등 당첨금 268억 원으로 13분이 당첨돼 1인당 20억 6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3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4994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청소년 급식 지원 현장 찾아갑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을 찾은 황금 마이크. 오늘은 복권기금으로 실시되는 급식 지원 현장을 찾았는데요. 맛있는 냄새 솔솔 풍기며 하나둘 음식이 완성됩니다. 불고기와 치킨가스, 콩나물 무침에 청국장까지 영양 가득한 음식들 누구를 위한 걸까요? 진안군에서는 매년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역 아동들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중 2식 방학중 1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은 곧장 아이들에게 배달되는데요. 이제 도시락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달된 도시락은 아이들의 든든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복권기금을 통해 전북도 내약만 명의 아이들이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 챙겨 먹으면서 모두들 건강히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부모님을 일가실 때 끼니 챙기기 불편할 때 그냥 도시락 받아서 먹으면 되니까 편해요. 막 이렇게 아침부터 힘들게 도시락 만들어 줘서 감사해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 사업 등 복지 사업과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손은 다양한 선행으로 아름다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분입니다. 네, 가수 황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황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봉사를 해오셨죠? 어, 네, 국제어린이기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힘이 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또 유기견 봉사도 하고 있고요. 또 바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 보호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다른 선행도 있으실까요? 어, 저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보육원이나 요양원을 종종 방문했는데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앞으로도 따뜻한 활동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주 옷 색깔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정말 행운을 전하는 황금손이길 바라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공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봅니다 자, 몇 번일까요? 34번 자두 아,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25번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볼 7번입니다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는 10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이죠 40번 자 아,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여섯 번째 숫자 22번. 2등 보너스 볼도 뽑겠습니다. 27번. 제 1059회 로또 당첨 번호입니다. 34번, 25번, 7번, 10번, 40번, 22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 번호는 27번이네요. 지금까지 황보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